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테레비의 꼬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검은사막 모바일 무가금 유저가 효율적으로 육성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3월 8일 패치로 알루스틴 패키지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소가금 유저도 비슷한 방식으로 키우셔야 합니다 자 일단 기본은 캐릭터 생성부터 전투력 2000까지 3시간 컷입니다 아니 커마를 3시간을 했다고요? 그럼 6시간으로 가시죠 자 게임을 시작해서 가문 및 캐릭터를 생성하면 이것저것 튜토리얼과 함께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장비를 얻으면 갈아 끼워주는 방식으로 초반이 진행되게 됩니다 얻으시는 블랙스톤은 짬짬이 주무기와 갑옷을 강화해주세요 그러면서 메인 퀘스트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추후에 잠재력 전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흰색부터 보라색 등급의 아무 아이템이나 강화하셔도 무방합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친구 추가 및 길드 가입입니다. 게임 시작과 동시에 친구 추가를 해서 친구를 확보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길드도 가입해서 길드 의뢰도 진행을 합니다. 협동 포인트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과금 유저에겐 펄이나 다름없습니다. 길드 의뢰는 초반에 무리해서 2천마리짜리를 진행하기보다는 본인의 플레이 가능 타임에 맞춰서 적절한 퀘스트를 골라서 클리어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길드 출석은 반드시 눌러주세요. 길드 출석 같은 경우는 누르기만 해도 포인트를 줍니다. 출석 및 길드 퀘스트는 첫날은 안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다른 공략 영상을 보셨다면 좀 의아해 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펄 확보 및은화 확보를 위해서 업적 달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화 1700만 업적이 달성될 때까지 습득하는 모든 장비 아이템은 판매합니다. 경매장에 파는 건 해당 안되기 때문에 상점에 팔아주셔야 돼요. 1,700만 기준으로 획득하는 펄은 333펄입니다. 아이템은 흑정령한테 주지 마시고 모두 상점으로 팔아주세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흑정령에게는 판매할 수 없는 검은기운 같은 것만 먹일겁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을 하게 되시면 여러번의 전투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A라는 행동을 하냐 또는 B라는 행동을 하냐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가느냐는 성장속도 차이가 분명히 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첫번째 분기점은 게임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은화 120만을 모았을 때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려둔 영상중에 검은사막 미니시리즈라고 있었는데요. 물론 컨텐츠는 망했습니다만 그중에 5화 파트리지오 코인에 관한 내용을 보신 분은 알고 계실겁니다. 우선 영지민 13명을 모집할 수 있는 지휘소 3단계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대화를 통해서 영지민 충성도까지 전부 확보하게 되면 행동력이 남게 됩니다. 이 행동력으로 자원을 채집해서 약간이라도 영지 발전을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반에는 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자원을 채집해도 충분하니까 초반에는 파트리지오 떡상을 좀 노려볼게요. 자, 파트리지오 코인은 뭐냐? 은화 120만원을 가지고 파트리지오를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상품 무기를 계속 갱신해서 여기서 토벌권 또는 석판 상자가 나올 때까지 갱신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떠시오? 자, 이런식으로 상자가 나오게 되면 요거를 구매해주세요. 요거를 구매해주시고 이 상자를 다시 경매장에 되파는 식으로 자본을 증식할겁니다. 이 상자에서는 고대 석판 또는 토벌권이 50개씩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그때 경매장 시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석판같은 경우는 5만에서 6만 토벌권 같은 경우는 20만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개들이 한 박스만 팔아도 최소 50만, 최대 800만 이상의 순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토벌권이랑 석판은 절대 팔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정말 초보가 아니고 어느 정도 전투력이 되고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집에 라면만 있고 당장 먹을게 없는데 라면은 나중에 먹어야 되니까 먹지 말란 얘기에요 한마디로 배때기가 부른 얘기니까 신경쓰지 말고 파세요 나중에 돈 벌어서 다시 사면 그만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갓 시작한 첫 캐릭터 레벨 25 미만에서 과금을 제외하고 이거보다 돈을 빠르게 벌수 있는 방법은 없을겁니다 자 두번째 분기점은 레벨 25 달성입니다 2019년 2월 14일 업데이트로 추가된 구간이고요 기존에는 이게 안돼서 며칠에 걸쳐서 파트리지오 코인을 떡상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현재는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 25레벨이 달성되면 가지고 있는 모든 블랙스톤을 장비에 넣어서 주무기하고 갑옷을 강화해주세요 딱 20까지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블랙스톤이 남아가지고 추가적으로 강화를 할수 있다면 보조 무기와 투구를 강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랙스톤을 구매해서 나머지 모든 장비를 20강까지 강화해 주시면 돼요. 이때 강화는 가능하면 100%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화를 하실 때 중간중간에 도전 과제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 5강, 10강, 15강 성공 확인을 반드시 해서 블랙포를 꼭 받아 주세요. 이게 1회 성공에 한 번, 3회 성공에 한 번씩 있으니까 1회 성공을 받지 않으면 3회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를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강화하면서 이 블랙폴드를 다 챙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경매장에 들어가셔가지고 가격이 가장 싼 보라색 목걸이, 허리띠, 팔찌를 구매해서 착용해주세요. 반지 및 귀걸이는 사지 않습니다. 이건 이벤트로 주기 때문에 안 사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벤트를 통해서 얻으셨다면 더 좋은걸 얻으셨다면 안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유물이나 광원석은 출석으로 주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렇게 무리해서 뽑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출석해서 받는거 슬슬 끼우시다가 초보자 출석으로 받는 전설광원석 노란색깔 끼워주시면 돼요 뭐 아무튼 강화를 하란 얘기는 알겠는데 방금 시작해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다2 0강을 하냐 아니 뭔 개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드셨다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돈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은화 2천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은화 2천만만 있으면 모든 장비 2 0강에 보라색 악세 3피스 구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25레벨이 분기가 된 겁니다. 자 캐시샵에 들어가시면 황금창고 입장권이라는 아이템을 75펄에 살수 있는데 이게 한 장당 780만 은화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 두 장만 있으면 웬만해서 20강 다 가능합니다. 즉 150펄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진행하면서 업적 달성한 거 레벨 은화 강화 지식 등으로 모인 펄이면 150펄은 무조건 넘습니다. 만약에 이미 나는 파트리지오코인 떡상해가지고 은화가 2천만 넘게 있어서 이걸 안 사도 20강을 다할수 있다. 그러면 펄은 아껴두세요. 다른데 쓸 곳이 있습니다. 자 이때 0부터 20까지 장비 한 파츠당 들어가는 블랙스톤을 전부 구입해도 은화는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있는거 다 때려놓고 구매해서 20까지 맞춰주세요. 대신에 최상급 블랙스톤은 구매하시면 안됩니다. 자 여기까지 빠르게 진행하셨다면 강화하는 시간 등등 모든 시간을 포함해서 약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해본거예요 여러분은 3시간 만에 전투력 2000을 만드셨습니다. 아니 아까 그 커머 하느라 3시간 쓰신 그분 말고요자 이제부터 장비는 도감에 넣거나 흑정령에게 먹여주세요. 이제부터는 먹여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 분기점은 레벨 35 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레벨 35가 되면 펄어비스의 인정을 받아서 일부 월드보스의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요일 해당 시간에 맞춰서 참여해서 일 7칸 보상이라도 받아주세요 참여해서 한 대라도 때리면 무조건 일 7칸은 줍니다 이때 보스의 체력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20줄도 괜찮고 2줄도 괜찮아요 첫 캐릭터 2000대 전투력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받는 보상은 일 7칸이니까 오히려 체력이 낮은 보스를 노리세요 시간이라도 아끼게 자 보시다시피 월드부스는 최대 심연템부터 최소 은화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무조건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정 바쁘시다면 들어가서 자동 눌러서 한 대만 때리고 죽어도 안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 그리고 35정도 되셨으면 영지도 어느정도 성장을 하셨을텐데 영지민을 모집을 하실 때 가능하다면 노란색 전설등급 영지민 4명은 모집을 해, 미리 해놔야 됩니다. 이 주점에서 노란색 영지민이 정 안나온다면 보라색 영지민을 고용해서 승급시켜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길고 지루하기 때문에 간간이 영지의 주점에 들어와서 노란색 영지민이 방문했는지 확인해주시고 방문을 했다면 물론 능력치 확인은 좀 해봐야 되겠지만 괜찮은 능력치의 노란색 영지민이 방문을 했다면 고용해주세요. 정말 쓸만한 영지민이 안나와가지고 보라색을 고용했다면 사냥시 나오는 선물 아이템을 먹여서 레벨 40까지 올리면 노란색으로 승급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번째 분기점 레벨 35까지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제 네번째부터 여섯 번째 분기점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 7번째부터 10번째 분기점 요렇게 총 3부작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